Visual Studio 코드에서 View Appearance의 Zoom In, Zoom Out의 단축키를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게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코드와 UI가 함께 확대되고 축소되니까 좀 불편해요. 코드만 Zoom In, Zoom Out 할 수는 없을까? f o n t s i z e s h o r c u t 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요. Zoom In을 하면 코드만 확대되고 Zoom Out을 하면 코드만 축소됩니다. UI도 같이 줌인, 줌아웃 하고 싶다면 기존의 단축키에 Shift를 추가하면 전체를 줌인, 줌아웃 할 수도 있어요